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체인소맨에서 봤던 좋았던 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체인소맨이 욕을 먹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위에 있는 카드를 누르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보고 싶지 않으면 말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인소맨 1화 때 좋았던 장면은 초반에는 영화 같은 연출 그리고 일상작화도 좋았고 포치타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덴지와 좀비 악마의 전투신도 좋았지만 전투신이 빠르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공격하고 PV에 나왔던 장면이 안나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만는 아쉬웠던 장면은 없고 좋았던 장면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덴지가 얼마나 가슴에 집착하는지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덴지가 박쥐 악마를 썰어버리는 자세가 은근 멋있어서 좋았습니다. 사화는 아쉬웠던 장면은 없고 좋았던 장면은 한개 있습니다. 아키가 여왕 악마를 소환하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오아는 좋았던 장면 한개 아쉬웠던 장면 한개가 있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장면은 파워가 덴지의 순정을 짓밟은 장면입니다. 덴지는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가슴을 만지려고 배신당하고 악마랑 싸우고 아주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막상 파워의 가슴을 만져봤지만 파워의 가슴이 작았습니다. 그 이유는 파워는 가슴에 뽕이라는 패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슴에 넣으면 가슴이 커져보입니다. 알고보니 파워의 가슴이 작았습니다. 결국 덴지는 파워의 가슴을 몇번더 만져봤지만 별 좋은 느낌이 없어서 현타가 왔습니다. 이건 저 같아도 현타가 올것 같네요. 그리고 좋았던 장면은 마키마가 덴지에게 야한 짓을 한 장면입니다. 마키마는 덴지에게 야한 일은 상대방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덴지의 손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서 귀를 만지게 해주고 손가락을 살살 깨물고 말하면서 덴지의 손가락을 핥아주고 부드러운 입술을 만지게 해주고 심지어 가슴까지 만지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엄청난 쾌감을 느낀 댄지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7화는 아쉬웠던 장면은 없고 좋았던 장면은 3개 있습니다. 첫번째는 덴지와 영원의 악마의 전투신입니다. 1화 3화 전투신은 느렸지만 7화 전투신은 빠르고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덴지의 또라이 같은 면모를 잘 표현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술에 취한 히메노가 덴지에게 키스한 장면입니다. 솔직히 덴지가 조금 부러워서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목소리> 파라는 좋았던 장면 한개 아쉬웠던 장면 네개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키가 여우 마를 소환하는 장면이 PV에 나왔던 장면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두번째는 사무라이 소드가 여우 마의 눈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에 나오지 않고 눈알을 비집고 나왔던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세번째는 아키와 사무라이소드의 전투신입니다. 사무라이소드가 느리게 공격하고 아키도 못을 느리게 공격하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라이 소드의 발도술입니다. 김호우는 장면이랑 몇개더 뺐으면 더 몰입하면서 볼수 있었는데 누가 봐도 넌 당했다라는 전개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장면은 히메노와 뱀의 악마의 시퀀스입니다. 히메노는 아키를 구하기 위해 고스트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고, 고스트는 완전체로 변신해서 사무라이 소드를 압도했지만 그마저도 결국 뱀의 악마에게 한 방에 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메노가 죽기 전에 아키에게 했던 말을 들으면서 히메노가 아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키군은 울수 없다. 구하는 아쉬웠던 장면은 없고 좋았던 장면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덴지와 사무라이 소드의 전투신입니다. 이번 전투신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두번째는 코베니의 강함입니다. 코베니가 뱀의 악마의 공격을 피하고 사무라이 소드를 순식간에 제압한 장면이 좋았습니다. 시비화는 아쉬웠던 장면은 없고 좋았던 장면은 한개 있습니다. 미래의 악마의 미래 최고입니다. 미래 사이코. 미래 사이코. 미래 사이코. 예예 미래 사이코. 미래 사이코. 오마이 미래 사이코 마지막 12화는 아쉬웠던 장면은 없고 좋았던 장면은 다섯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키가 히메노아의 과거를 회상하는데 히메노가 아키에게 담배를 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엔 아키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히메노 진짜 너무 예쁩니다. 1번 아니長い付き合いになりそうだからってほしいな <놀람> 두 번째는 고스트가 아키에게 담배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히메노는 아키가 미성년자인 것을 처음 알았고 담배를 맡아준다고 다시 내놓으라고 했고 아키에게 네가 뭔가에 기대고 싶어질 때 돌려준다고 말했고 지금 무언가에 기대야만 한 시점에서 고스트는 히메노의 영혼이 맡아놨던 담배를 아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담배에는 맘 편히 복수하라는 글이 적혀있었고 아키는 공포심을 버리고 고스트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덴지와 사무라이 소드의 2차전 전투신입니다. 이번 전투신은 체인소맨 역대 최고였습니다. 작화도 좋고 공격하는 속도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특히 지하철 전투신이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지하철은 달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전투신을 보여주고 카메라 구도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덴지가 머리에 있는 체인소로 사무라이 소드를 공격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페이크였고 사실은 발에서 나온 체인소로 사무라이 소드를 반갈죽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무라이 소들을 속이고 지금 체인소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까지 완벽하게 속여버리는 전개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덴지와 아키가 사무라이 소드를 참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덴지는 아키에게 사무라이 소드의 고관을 때리자고 제안했지만 아키는 그런 짓을 해봤자 히메노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히메노가 준 담배에 적혀있는 맘 편이 복수에 그걸 본 아키는 생각이 바꿨는지 덴지에게 사무라이 소드의 고관을 같이 때리자고 말했습니다. 가다면, <웃음> 히메노 선배천국まで聞こえるか 마지막 다섯번째는 시비와 엔딩입니다 시비와 엔딩은 노래가 좋고 덴지, 파워와 아키 셋이 많이 친해 보입니다 덴지와 파워와 아키는 신사에 들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셋이 사이좋게 저녁을 먹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덴지와 파워와 아키가 많이 친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체인소맨에서 봤던 좋았던 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체인소맨에서 봤던 좋았던 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유바